사람은요? 모른다고 해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잔이 꽉 차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잔이 꽉 차있는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는 분은 배우면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바리세파들은 다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꽉찬 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화해봐요. 씨알도 안 먹혀요. 바닷가로 가봐요. 어부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 도 알아? 도를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여긴 다 모르죠. 모른다는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르니까 들어요. 와저 양반 똑똑한 양반일세 하면서 들어요. 겁나 박식한데? 하면서 근데 바리새파한테 가면 내가 더 박식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지 절대 예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너보다 박식해라는 시, 시합을 자꾸 버리자고 하지 배우려고 아무도 안해요 예수가 와도 하나님 아들이 와도 아무도 안 배운다니까요. 근데 어부들한테 가니까 어. 아무튼 뭐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주면 다 따를 기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때 어, 나보다 똑똑한데? 하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유지하면요 바리세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배울 수 있는데 왜못 배우느냐 잔이 꽉 차버린 사람은 더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있는 자들한테 이 성령을 허락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어린아이란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임하는데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임하지 않더라이 얘기를 사도바울이또 엄청합니다. 같은 내용은 똑같아요. 어디 가서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는 찜찜하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령적인 거고 진리에 있어서 내가 자명하지 찜찜한지도 모르신다.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그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아세요? 메타인지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 헛똑똑이들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아니, 알, 알게 아닌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러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 나와도 대답합니다. 증문죽설, 막다 대답해. 그 이상한 거죠. 다 대답을 할 리가 없죠. 한 사람이 그걸 다 경험했을 리도 없고, 지금 예수님만큼 성, 성령을 연구했을 리도 없는데 자기가 답을 다 한대요. 제가 볼때 하느님보다 위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캐릭터를 그냥 그렇게 잡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거 아, 아닙니다. 바리세파들이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다 그런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